이금행하는 부모님이랑 같이 체키 실리지를 해봐야겠다 아빠! 아빠! 음.. 우리 딸! 아빠를 왜 부르지? 아빠 아빠! 저랑 틱톡해요! 제가 영상 하나 찍어야 하는데 그냥 아빠가 같이 춤만 춰주시면 돼요 아.. 아빠는 그런 거잘 못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, 제발요 사랑하는 짤을 위해서 같이 춤한 번만 춰줘요 아빠 <웃음> 알았어!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! 어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! 어, 잘주고 있어? 어. 아빠! 진짜 최고! 진짜 잘 춰요! 근데 이거 좀 재미있네?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이거 톡톡인가? 이거 톡톡인가 이거? 어? 이거 좀 알려줘! 어... 이거는요 자... 이렇게 해서 어, 이거 어, 보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음. 키렇 음. 누르면 돼요 오오오 고마워 음 그래 음 이거 누르고 여기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여기도 춤을 추면 된다고 했지 응? 음? 근데 이건 뭐야? 필터 기능? 이거 누르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? 음 뭐야 이거 어 이거 엄청 이쁘네 한번 춤춰봐야지 아, 이거, 이거. 다 이거 어 여보 o 뭐 해? 와 o go, g 갑 go, go, go, 그 o go, g 고 go, go, go, go, go, go, go, go, go, go, g 어? go, go, go, g 이거 업로드 버튼을 눌러버렸네? 아이휴, 어떡하지? 아, 이거 누가 보겠어? 뭐 조회수 1도 안 나오겠지 뭐. 아 됐어. 재밌었으면 됐지 뭐. 뿅. 아이고, 오늘도 퇴근했네. 응? 음? 근데 왜 아까부터 휴대폰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야? 음. 어? 이게 뭐야? 틱에 새로 등장한 여신님이라고? 아니 내가? 어... 이 댓글은 또 뭐지? 못생긴 거 필터빨로 가린 거 아님? 진정한 틱톡커의 등장? 하하 <웃음> 이거 웃겨 죽겠네?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? 하... 요즘 애들은 참필터란게참 사기구나 사기야 음... 그나저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달았네 칭찬도 많고 말이야 좀 재밌잖아 좀 부끄러울지도 아이 여보 나 왔어 어? 여보 왔어요?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와서 밥 먹어요 음음음 음. 음, 우리 가족들 많이 기다렸지 아빠가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밥 먹자 음, 음. 맛있게 먹어 에잇 밥 앞에서 핸드폰 보는 건비매너예 요르르! 뭐래? 아빠, 아빠! 응? 이거 봐요. 아이차... 음? 이 사람 되게 이쁘지 않아요? 잘 봐봐요. 응? 이게 이 사람이 어제 갑자기 든 틱톡커인데 진짜 엄청 예뻐요. 퐁! 뭐 바바리 이게 목에 뭐가 들어갔나봐. 어. 아 괜찮아? 어. 아 천천히 좀 먹지. 살이 들렸나보네. <웃음> 어어어나 이게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. 어, 더못 먹겠어. 어. 나 먼저 올라갈게. 어어어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요루루가 내 영상을 봤잖아. 근데 못 알아본 거야? 아유 일단 다행이다. <웃음> 가족들도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예뻤단 말이야? 재밌으니까 딱한 번만 더 영상 찍어돌 올려봐야겠다 <웃음> 네, 다 찍었다 이렇게 와이프 옷 혼자 입으면 은 더 여자처럼 보여서 틱톡 하트 많이 받겠지 음 제목은 어제 정신없이 나도 모르게 올려서 못정했으니까 이번에는 하트를 많이 받으려면 어이 그래 이게 좋겠다 떠오르는 틱톡커 잉루루 영상 올려요 좋아 이렇게 하면 하트를 더 받겠지 업로드 야. 올리자마자 댓글이 엄청 폭주하잖아 이거 완전 필터가 너무 사기라서 내가 여자처럼 보이나 봐어이 사람들 완전 완전 섞고 있네 <웃음> 음, 요즘 애들은 정말 재밌게 논다니까 이거 아주아주 아주 한참 뒤 뭐예요 아빠 틱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? 틱톡은 말이야 좀더 과장되게 얼굴 표정은 좀더그 미국 애니메이션스럽게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하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어?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어? 어. 어쨌든 어. 어 아빠 나이집 내면 다다 다 하는 거야 변신! 어디 가요? 오늘 주말인데 웬일로 외출? 오늘 나한테 외출한단 말 없었잖아 아아 아, 아, 그, 그, 그냥 요 앞에 산책이나 갔다, 갔다 올라고 어 손에 든건 뭔데요? 야, 아무것도 아니야 나 금방 다녀올게 어. 음 하이 오늘 빨로우 분들이 왜 집에서만 촬영하냐고 해서 오늘 야외 촬영해야겠네 아 누가 보면 안 되는데, 빨리 찍고 가야지 음. 누워서 오늘은 좀색다롭게 춤을 춰볼까? 오, 우와. 야! 대박, 저 아저씨 봐봐! 기모이 아, 대박 기분 나빠. 야 야, 자, 자, 자, 칙 자, 칙 자, 자, 자, 리 자, 자, 어, 이찌이찌 이거. 역경 고파. 아우, 따라와. 중벌어, 워라와워나가 죽었으면. 에이, 아, 너무 재밌어. 베내 창을 위하여. 다녀왔어? 어? 아, 여보 왔어요? 응. 어? 아, 어, TV 보고 있었구나. 음, 아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? 어, 어. 어. 아무것도 아니야. 그 산책 갔다 왔어. 음. 어? 아 어? 어? 요래야 왜 그래? 아 언니 동생이 오빠 앞에서 TV를 가리고 그래? 아.. 어? 응? 야 여보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? 뭐가 이렇게 울려 아까부터? 어어 어, 전화 오는 거 아냐 아 잠깐만 TV 보고 있어 메시지좀 확인하고 올게 어? 아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울리는 거야? 아 요래야 비명은 왜 질렀어? 이게 뭐야? 야 어, 어, 대박, 저한테 시봐 봐. 아, 아안 돼. 아 누가 나 얹어본 거지? 아, 이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아유. 일단 일단은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는 안 돼. 벌써 알아버린 건 아니겠지? 일단 태어나게 해. 태어나게 해. 우리 가족들은 모를 거야. 어? <웃음> 어 어... 왜 TV 안 보고 그러고 있어? 여보. 우리 아빠가. 어, 어, 어, 어, 뭔가 알아버린 거 같은데. 어, 그게 말이지.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그, 내가, 어, 그냥. 어, 너무 재밌어가지고, 그렇게 한건 그렇게 했을 뿐이야. 절대 오해야, 오해.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. 여보, 그, 혼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, 우리는 당분간 친정집에 좀갈수 있게요. <웃음> <웃음> 가자. 여보! 그런게 아니라고! 여보! 가지마! <웃음> 여보! 뿅 <웃음> 구독 뿅 좋아요 안녕!